<웃음> 어 그러네. <웃음> 형 검은 숲이야. 진실하네. 여기야 검은 숲. 여기에 쌔네들 많네. 오, 방금 딱 <웃음> 하는 소리 들렸어. <웃음> 어, 저기 저기 저기 온다. <웃음> 와, 야 뭐야 뭐야 <웃음> 야, 뭐야. 으 야. 으 야. 아침 맞아? 왜 이렇게 어두워? 새벽이라 그런가 아직? 응 음, 새벽이라 무두질대를 가야 되겠죠? 오거 가는 게 빡세네 가죽조각 20개, 부싯돌 15개, 나무 10개 어떻게 가냐? 가죽조각 20개가 제일 빡센데요? 멧돼지 어,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어? 멧돼지야 너무 안 나와 가다 보면 나오거지 멧돼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지금은 응 어,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게 그치? 저 가면 이제 검은숲 들어가도 되는데 나오기만 하면 아니 이거 왜 경사진 곳을 비탈길을 탈때왜 이렇게 땅이 울려? <웃음> 좀 맞지 그게 불편해 어. <웃음> <웃음> 뭐야 어디 다 이사갔어 그러니까 비젠이될 아, 텐데 아까 그 멧돼지 몰려있던 애들이 마지막 가족이었나 봐 그러니까 몰살시켰나 봐 우리가 이거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 형? 정말 동물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씨가 말랐네 다그 생태 교란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나쁜 녀석들, 더러운 아, 뉴트리아 같은 녀석들. 맘마매야아 배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웃음> 약간 그 방금 그런 느낌이었다. 어 동물이다. 샀습니다. 조용하세요 여러분들. 저 녀석이 느끼면 안 됩니다 저를. 아씨좀 위로 사다. 아 눈치챘어. 가지마 자기야. 나 살았게. 가지마.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사슴은 아, 아, 아. 아, 잡으려면 뛰면 안될 거야 아마. 아 그렇구만. 아, 버리야. 아뻔 있다 맞아 그 아, 벌집 캐! 벌집 그거 레어템임 알았어 알았어 와 멧돼지 까먹어. 5마리 있네 하나씩 조져주마 여기도 멧돼지 가죽 맞는구나. 있어 뭐 이게 안 맞는다고 오케이 <웃음> 뭐야 이거 여왕벌 먹음 우와 했다고? 여왕벌을 먹었다고? 별로 아마 양봉할 수, 수 있을거야 아, 이제 아, 가죽 3개 <웃음> 가죽 이제 세개 집에 가죽 몇개 있는지 모르지? 못 봤지? 대충 두 개? 아, 20개를 어떻게 모아 근데? 일반 가죽 나도 지금 인벤토리에 두개 있어요 여기 멧돼지 많네 왜안 아, 왜 맞는 거야? 개빡치게 어, 나 맞... Later. 하늘이 너무 이뻐 <웃음> 나무에 딱 태양 비치니까 상승이 없네? 가죽이 몇 개지? 아홉 개 있다 아우 개. 그럼 내거 열다섯 개, 자구 니거두 개. 좀만 더으면 끝나겠다. 육십 개를 모아야 되는 거지? 한 사람당 이십 개니까. 아 아니야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 아, 아 그래. 그나마 응. 다행이네. 응, 응, 응. 그럼 형 열다섯 개 있으면 입이 다 모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둘이 합쳐서 열다섯 개. 내가 여섯 개라고. 오기?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들어가면서 한 마리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화살이 4 5오개 남았군요.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저는 사냥을 하겠습니다. 어이. 뭐야? 뭐야! 아농경 깜짝 놀랬잖아! <웃음> 아 저기 있는 줄 알았어 활 쏘는 원조민 같은 거 갑자기 내 입니다. 옆에 이렇게 쉥 소리가 들려서 딱 봤는데 화살인 거야 그렇습니다 <웃음> 아 돌아가야겠다 <웃음> 어 저기 한 마리 있다 찾았다 오. 멧돼지 오 명사수여 아주 여기, 여기 완전 고인물이야 진짜 잘해 여기 또 멧돼지를 키울 수도 있대 아 근데 키우는 너무 오래 걸려 네, 막때치때치 하면서 길들여야 돼? 어막 먹이도 던져줘야 되고 구덩이 파가지고 아그아아보 그러니까 구덩이 파 그냥 어. 우리는 응, 그냥 잡아먹는 게 나아 나중에 이제 별세개 달린 멧돼지? 이런 거 기를 때좀 도움이 되고 저몇 <웃음> 어. 개야? 가죽? 나두 개야 어, 못잡을 오! 어, 새도 잡을 맞다. 수 있는 거구나! 어 새도 잡을 수있어키 얻었네요 으 해충 이쯤 쓰면 맞겠지 맞는다 <웃음> 어 그러네 <웃음> 형 검은숲이야 거기 조심해 아, 우리 같이 가자 검은숲 한번 뚫어볼래? 그러자 일로 와, 거기가 좀세대나 근데 피곤해졌대 어? 생단쟁이 어, 채군도는... <웃음> 뭐야 돌 던져 미친 흡사 나오면 도망가 회생단쟁이 다좀큰애 있거든 조심해 형나 뭐... 먹을 것좀줘형 좀 먹... 이... 살려줘 살려 살려줘 그랬다. 살려줘 형, 나나못못못 도망갈 수 없어 내... 난 포기하지 않는다 아! 아! 가려 거 w 나왔어 e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왔어. 어 왔어. 제조 일단 어, 아, 누구야? 얘. 얘. 난여기 사람 아니야. 왔다. 그리고 제가 나 먼저 공격했어. 왔다. 여기 난쟁이 어. 많음 어디 어디. 저거 봐 먼저 돌 여기. 던지고 있잖아. 저기 떠 걸로. 여기 있어. 그럼 또. 농기형한테 어디 어디. 학원이 어디 있어? 알구나어 난쟁이 잡고 있었어. <웃음> 형 뒤에서 제가 돌 던지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웃음> <웃음> 여기 여기 근데 검은 숲이라고 안 뜨는데? 안 아, 떴는데 방금 되나? 방금 떴어? 어난 떴어 좀더 가야되나보다 어근 목초지라 또 맵에서는 그치? 한꺼한 검은숲이었나봐 뭔가 그 구간에서 벗어났나보다 열로좀더 가면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안 보이는데? 검은숲? 검은숲이 딱 떴는데 그니까 러 아까 떴잖아 여깄다 여기 찾았다 여기 찾다, 찾다 여기야 아, 그... 여기 오케이,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현중 여기야 검은숲 여기에 센 애들 많은 오 방금 딱으아하는 소리 들렸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 어디 어디 아어떤개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잡아야겠다 이거 디 어디 어디 어디 어이 어디 어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도와줘 도와줘 디 어디 어디 어디 어 <같아>. 저기 디 어디 어디 어디 야 뭐야 뭐야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네 어디 어디 어 이때야 이거. 아, 야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큰일 났다. 조심해. 이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와, 괜찮아, 화살. 스태미나 없어. 나도 스태미나 없다. 도망가면서 싸워. 형나 화살 내가 도가다 됐어. 나도 거의 다 됐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조금만 타보 말라 그랬는데. 아 이거 구르기 무적 판정 아니군요. 어디 있어? 도와줄게. 가자 빨리 어디, 가자 사고 나. 어디 갔어? 빨리 도와줘. 되 없어. 어 잡았어. 혼자 잡았어. 어 대박. 조금만 어, 더 들어가. 이제 어디야? 떻더 들어가. 조금만 보고. 아, 어, 온김에 가자. 이제 검은 수비 아 떴구나. 이미 검은 수비가 안일부터. 어? 여기 뭐야? 실 분위기가 달 다르... 어, 뭐야 이거. 어, 뭐... 아, 도망가, 도망가. 어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별이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 왜? <웃음> 뭐야? 얘껴 있어. 근데 껴 있어. 어 그래. 이거 완전 행운 아니야? 얘껴 있어서 회색 난쟁이 기술 사 혼나 패자. <웃음> 어! 피 완전 쪼금 달아! 어야피 진짜 안단다 갈까? 얘왜 이렇게 피가 안달어? 어 때리기도 힘들어 그래, 그래, 잡아서 뭐 안죽이나 갔다. 아무튼 철을 아, 때리는 거아아 침이나 한번메고 가야겠다 침한번 메꿔 모션을 <웃음> <웃음> <웃음> 뒤에서 어. 보고 있었는데 현실 그 자체였어 <웃음> 형 여기 성당 같은 게 있어 <웃음> 어디? 어 여깄다 또 있어 도망가! 이제 그만 어. 싸워. 도망가자 어, 성당으로 와 기도드려 어차피 해도 졌어 기도드려 <웃음> 아, 이제 가야돼 이제 갈때 됐어 어 상자다 상자는 못참지? 어형 그럼 일로 들어가야돼 먹고와 오케이 빨리 빨리 난 초월한 붕싯돌 아 뭐야 미친 <웃음> 문 열린 곳에서 이렇게 고개 빼꼼하고 아, 거기 끝났다. 있나 하고 나 쳐다보고 있었어 <웃음> 집으로 갑시다 나도 활다 썼어 이제 어이씨 그냥 뛰어 아, 그러니까 아, 없어. 제일 빠른 사나이 플레임! 아스태미나 없어 같이가 어 음. 저기 멧돼지 있다 멧돼지 못참지 아 멧돼지는 잡고 가야돼 아, 멧돼지는 잡아야지 가죽이 20장이 필요한데 로아야 나이스 빨리 뛰어야돼 뒤에 따라와 돌 계속 던지네 저것들 미쳐가지고 와 진짜 쟤가 징하다 징해 와 자, 끝까지 도아오는데 응. 우리 그냥 3대3 맞다이 하는게 어때 그럴까? 가자 가자! 가자. 아 어차피 지토 근처니까 한대 때리고 무빙! 오씨. 하나 잡으면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컷. 둘 컷!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공도로 개패! 하 컷! 와. 이스개잘싸 어, 역시 쪽수가 짱이야. 다구리에 장사 없지. 그지그지. <웃음> 진짜 원신이 되는 느낌이야. 이게 좋은 게꾸실때 자원을 다 돌려줘, 얘는. 게임이. 이사하기가 좋아, 그래서. 나중에 이사해야 되거든. 나중에 그럼 나무 캘릴도 거의 없겠네. 아, 아나 너무 높이 해. 점프해서 낙사 데미지. <웃음> <웃음> 와, 저렇게 데미지 받기도 힘들겠다. <웃음> 아니 근데 재점에. 나 점프력이 늘었는데? 확실히. 진짜? 오, 점프 계속하면 점프력이 늘어? 아 왔네. 아, 진짜 데미지 나네. 아 엠파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멧돼지다. 물참 보는데 집 앞에 있네. <웃음> 그러니까. 나이스 어우 불에서 좀 쉬어야겠어 달리면서 오. 뛰면 숙련도가 두배 어무 힘들어 배도 잘했어. 빨리 고파지는거 같아 아, 아, 어.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 형 우리는 왜 모든 게임을 할때마다 이렇게 능는 느낌이 들까? <웃음> <될까? 웃음> <웃음> 그니까 내 말이 왜왜 <웃음>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요거 좀 줘봐 가죽 이제 어 가죽? 일단 집어넣어줄게 이거 나오면 이제 시작이거든? 본격적인 게임 우리 아직 게임 시작 안한거야? <웃음> 퓨토리얼이야 이제 어? 많이 모았는데 생각보다? 요거를 이제 만들게 나무만 아, 챙겨서 했구나 나무 챙겨서 그래서 뭘 이거. 만드는 이거. 거야? 고기타! 그러니까 아, 타. 그, 그, 어 석탄이 나왔어! 석탄이 음. 마침 필요했던 척해 어 마, 마, 맞아 음 석탄이 필요했어 작업 대 3레벨 됐어 이제 아 불재고 스틱을 <웃음> 진짜로 무슨 불재는 느낌 나 <웃음> 찾아 아, 우리 아, 모니터가 자야해 <웃음> 맞아 자시는구나 야, 모니터에 손대고 있지 말라고! <웃음> 모니터에 진짜 따뜻해지는 줄 알아? 가자. 야, 어, 고기, 고기 탄다, 야, 고기, 탄다, 어, 고기 탄다, 고기 탄다, 다구나, 고기 탄다! 고기는 참으면 안 되지. 고기 먹어, 고기, 고기,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못 참지. 플랭쿤, 어? 와서 쉬라고! 아, 나눈 앞에 있는 고기 석탄되는 꼴못 봐. 나 이것만 담겼다. <웃음> 아, 오케이. 또 집념. 요거 좀더 갈까? 맞아. 맞아. 요거 좀더갈수 있어. <웃음> 그가 고기를 기다리는 자세. 레이테어. 다 했다. 가자. 아, 좋아. 자, 자, 자, 자. 어! 형! 형! 왜, 이, 이 왜, 왜, 왜, 이상하게 왜. 높이 있는 작업대! 아! 고기 사라졌어! 찾아. 저 부셔줘? 네. 높이 있는 작업대 위에 고기가 걸쳐졌었는데 안 주워졌어. 아 아, 천장 때문에 가려져서. 아유 이제 우리 저거 잡자, 보스. 사슴 트로피 두개 갖다주면 되죠. 아, 좋아. 사슴 트로피를 네. 어디다가 갖다 줘야 돼? 계단이 있어. 어, 계단이.. 아, 여기있다 에이크 시르라고 있네, 바로 옆에. 거기다 넣어주면 아, 돼. 이제 아, 활 업그레이드 하셈 천천히 잠 그거 왜안 나오지? 가죽조각 사슴가죽 사슴가죽이 사슴 없어 사슴가죽 좀줘 아, 사슴가죽이 24개 있는데 여기? 나도 아, 사슴가죽은 많은 아, 가죽이 없어 나 네. 가죽 있어 기다려봐 뭐 하고 줄게 그 레시피 뭐야 저 뭐지? 불화살 레시피가 뭐야? 불화살이 기다려봐 아내 깃털이 없어서 그런가? 불화살이 필요하거든. 기털 던졌어. 어, 일단 아, 가죽 조각이 필요해. 필요해. 가죽 조각. 가죽 조각 형 여기. 나무 좀더 해야겠지? 음내 가죽 조각 어디 갔어? 농기 형이 뭐가? 던졌는데? 아 여기 있다. 나한테 들어갔다. 여기 넣어놨어. 땡큐.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넣어놨어. 나 백비로 도끼로... 품시돌 <웃음> 도끼 새로 나왔거든? 그걸로 바꿔서 캐면은 좀더 좋을 듯? 어? 이거 품질 2로 업그레이드하면 자작나무도 캐질려나요? 안될거야 응. 아마 뭐야 이거? 자작나무 좀 후반 아 그래? 그 정도로 단단해 음... 고작 자작나무가 후반이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웃음> 내가 이거 처음 할때막 마법사 같은 것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더무팔려 <웃음> <너무 빨려. 웃음> 마법사 있으면 마법사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 그 처음 할때 <웃음> 우리 화살 좀 만들고 이걸로 바로 아... 보스 잡자 일단 우리 나무 화살 을 많이 챙겨요. 200발 정도씩. 아, 그렇게 많이? 와. 일단 넉넉하게 챙기고 가자 바로. 오케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임. 난 준비 끝났어요. 기다려봐. 우리 막내 줄까? 뭘? 이로 와봐. 이거 입어. 막내 오 챙겨준다. 오 대박. 차량. 부더기에서 벗어났어? 응. 막내 먼저 챙겨줬어. 와가지고가주고 다다 입었다. 누구도 있지 않았어? 그래? 이것도 줬는데 히트 내가 어, 아닌가? 1 0때 분파가라는 뜻이냐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그렇게 돼. 그게 있었어 메시지를 메시지를 남긴 써야, 거야? 그아쌓야지 그래 아니 한 200발 정도는 되네. 200발 돼? 가자 일로 와봐. 어, 헬멧은, 헬멧은 없다. 헬멧 없어? 안에 아, 안 음. 만들어 줬나 보다. 어아 플레임한테 들어갔나? 아니면? 뭐 어, 뭐가? 헬멧 있니 인베네? <웃음> 아 헬멧 <그렇구나>. <웃음> <나한테> <웃음> 있구나. 헬멧 나한테 있구나. 그거 형이 껴. 어, 어, 어, 가자 어, 가자. 알았어. 머리 조심해야지. 네, 아 가자. 청동 투고와 이제 진짜 약간 바레임 느낌 나. 어디로 가야 가지. 돼? 여기 여기 여기. 전사 느낌. 세세세 세. 화살 뜰수 있어. 어안 죽을게. 나이스. 나이스. 굿샷. 안 맞을 뻔했다. 해를 잡아야 화살을 주니까. 그럼 어, 우리 이제 뭐 해? 여기인데. 보스 잡을까 이제? 저기 제단에다가 어. 사슴 머리 넣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 응, 어. 응, 응, 응. 넣어 봐. 유튜브 콘텐츠로 아, 내가 내가 너 넣어봐. 어, 여기 맞다. 여기다가 여, 여기 재단 아니야 재단?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올리면 된다. 슬롯에 끼고 1 번에서 8 번. 아, 부족처럼 그렇대. 돌면서 우리, 여기 너 우리 돌자. 머리 뭐, 세 개야? 자, 넣는다. 조용 다 줬어. 어, 오케이. 오, 오, 오 대박! 오로로로,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된 거야? 온다 온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 다 찍다. 오야 오야.